인강 터져도 괜찮으니까 가해보실 의향 있나요? 확인이요? 어. 그러면 쪽지로 아이디를 좀보내실래요 열풍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쏴드리겠습니다 어, 싸주시면 감사하지 자 요것들 한번 오늘 복한 봅시다 진짜 이건 0.00001%인데 만약에 붙고나는 일 절대 없대, 없겠지? 진짜? 아 삼복? 삼복 하쉬워 삼복 안돼 진짜 0 0 0 0 0 1펀인데 삼복 하쉽구요아 삼복 계속 나와 삼복이 일복나와야돼 어복금가 탐복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일복! 나이스 지금이다 드디어 일복나왔다 지금이에요 아 어, 진짜 가보자 편안하게 자 한번 진짜 1650억 남자는 노가리개다 오케이 남자는 노가리개다 좋네요 어. 라드형 한번만 붙여보자 진짜 아 진짜 아 어, 맞네. 칸셀로와 라드형 따라오고 있네. 같이. 어한 번만 붙어봅시다.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어. 근데 이거 진짜 붙으면 레전드야. 진심으로. 가자. 지금이야. 지금이다. 가자. 나이스다. 내가 이겼잖아 와 와. 지금이야 아 진짜 내 감은 아직까지 안틀렸다 이거잖아 어 일단 축하드려요 와 스티븐 제라 1700억 와이거잖아 주상같이 바로 그냥 떡상해버리셨죠? 두배에 거의 두배 와 확실한거는 아까 스펙터를 틀어놓고 했으면 터졌다 진짜 이거는 아저 카톡은 안들려요 죄송한데 카톡은 제가 안해드려요 죄송해요 <웃음> 차라리 별풍선 받는데 카톡은 어 제가 안받아서 이거 아 팔면 얼마냐 1700개 팔리네 점정으로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놓으세요, 일단은. 어. 아, 플러스 친구 만들게 하면 되나? 아, 어, 네네. 학생분이시면, 어케이 오케이. 안 쏘셔도 돼. 괜찮아요. 어. 안 쏘셔도 돼. 쏘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. 어. 일단 이거는, 계속 묵혀두세요 어, 계속 묵히시고 난 다음에 이거 나중에 재평가한 4월달인가 이때쯤에 가는데 어. 하시지 마시고 계속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친구는 스티븐 제라든 계속 쓰고 이친구 나중에 어차피 한2 0 0 0억까지 오를거거든요 2 0 0 0억에서한3 0억 진짜 높이 오르면 3 0 0 0억 까지 오를거기 때문에 스티븐 제라든 나구나 요거는 묵혀두고 어차피 피파 잘 안하신다 했으니까 계속 묵혀두세요 네. 오, 일단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 바로는 1600억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어 진심 강화는 중추호입니다 이게 나지 어. 학생분이시면은 어, 굳이 그렇게 안 쏘시려고 하도돼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